2020년에만 전자상거래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30%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6개월 안에 10년치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쇼핑 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연구해보았습니다. 1. 번 유튜브는 쇼핑 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쇼핑객의 75%가 유튜브를 통해 쇼핑 여정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유튜브에는 찾는 제품과 관련된 콘텐츠가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유튜브 맞춤 설정 덕분에 쇼핑객은 불필요한 정보가 아닌 자신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쇼핑 관련 동영상의 1일 평균 업로드 수는 전년 대비 6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튜브는 쇼핑객과 브랜드가 필요로 하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인해 사람들의 구매 의욕이더 커지고 업셀링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쇼핑객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추천을 신뢰한다.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의 핵심이자 원동력이며 가장 맞춤화되고 개인화된 쇼핑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89%의 시청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추천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양질의 정보의 진정성이 더해지면 쇼핑객은 다른 상품과 저울질하기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속하게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번 쇼핑객은 제품의 품질보다 정보의 질이 중요하다. 유튜브 콘텐츠는 마치 쇼핑몰의 리뷰나 별표 평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범위와 깊이 검색 가능성이 큰 만큼 양질의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쇼핑 플랫폼으로서 유튜브가 가지는 특징이 브랜드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콘텐츠는 크리에이터 중심이고 방대하며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이용하는 쇼핑객에게는 제품의 품질보다도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87%의 쇼핑객은 유튜브에서 쇼핑하거나 탐색할 때 제품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고 느낍니다. 온라인 쇼핑은 기존의 쇼핑과는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브랜드와 광고주가 이 새로운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온라인 세계에 맞춰 변화해야만 합니다. 크리에이터와 협력하여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쇼핑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진화해 나가고 새로운 방식으로 쇼핑객에게 다가갈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